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제목으로 문의를 받고자 합니다. 어, 누가 베드로더러 회개하라고 그랬겠어요? 누가 너는 죄인이라고 뭐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주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은는 죄인이다. 아마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세요. 네. 순종. 어떻게 해야 내가 깊은 곳까지 가서 그 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이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빠져나갈 구석이 많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죠 남편을 의지하죠 가정의 배경이 되죠 내 학력이나 경험이나 나의 주관이나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그런 경험 그런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한평생에 꽉차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순종이 나오려면 코너에 몰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해야 되고 밤새 허탕쳐야 되고 인생의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인생의 본질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적나라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피곤해 죽겠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이 바닷속에 내가 쏙쑥쑥 자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내가 늘 해오던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분명히 성경대로 믿고 가는데 천국백성이 되었다고 믿어지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죽음이 왔으며 왜 죄인이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며 지금까지 한평생 이런 일을 해왔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순간순간 그런 나,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도 있지만 그 동물적인 감각이나 그 영역보다 훨씬 깊은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으로 내가 방황하고 영적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시달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더로 회개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이렇게 했지만 한 마리 더못 잡았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 배에서 육지에서 좀 약간 떨어져서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라 예. 아, 전에 우리 상님이나 나나 연달을 많이 받을 때 예. 어디를 가서 해결을 볼줄 알았는데,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회개, 회개하고, 어디 가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너희들의 문제는 거기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다녀고 다니고 다니고 또 다녀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나니까 여기저기 다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뭐예요? 복회자니까 재단에 엎드려서 승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승부 기도를 하게 거예다딴 데도 항상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목숨, 목숨 건 기도를 매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내가 채워야 될 항아리가 많아요 여기는 눈물을 흘려야만 채워지는 기도의 항아리가 있고 여기는 열심히 봉사해야 될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봉사해야만 채워져 눈물로 흘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거기는 채워지는데 몸으로 봉사할 빈 내가 채워야 빈 항아리만 있단 말이에요 그 항아리에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럼 몸으로 봉사해야 되겠죠 이쪽은 또 뭐예요? 물질로 꽉꽉 채워서 물질로 하나님께 후원하고 성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런 항아리도 있고 이쪽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항아리도 있을 것이고 이건 중보기도 이것은 뭐 도구기도, 감사기도 그런 기도에 우리가 채워야 될 항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항아리가 다 내가 채워야 될 항아리가 다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평균 점수 이상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에서 보면 평균 60점 이상이만 합격인데 60점이 어, 평균 6점이 0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과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과목에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과목마다 40점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수학, 영어가 40점, 40점 맞았다. 그러면 사회나 지리나 다른 과목에서 80점씩 80점씩 맞아가지고 20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공짜로 데려가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이지 뭐너 제대로 살았느냐 응.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음,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너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 너 믿음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성경적인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말씀을 들이대면서 거듭나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살았지 그건 거듭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응. 어제, 우리 동계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광화문 태극기 부대 열심히 흔들었던 그, 그분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뭐, 보수 진보 이야기가 막 나오길래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보수 진보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공산화되냐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김정은도 꼬그라지고 김일수도 순식간에 죽고 김재은도 김지, 순식간에 죽는데 보수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간척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간척들이 있으면 뭐해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북한이 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살상을 해야 돼요 서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북한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같은 동포로서 그렇게 탈북을 해서 온다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볼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될 그런 눈도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 사람은 적이다 적이다 약을 바짝바짝 올려고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끌어안으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법과 원칙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전쟁을 해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쟁 무기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뭐 심장수술을 받아가지고 혼수상태에다가 아이고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호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나가리 되는 거예요 네. 북한에 와야 되는 건 시간 문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들리는 사람, 흔드는 사람이 100% 다 찍는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몇명 나올 거야 근데 흔들었던 사람도 안 찍어 야, 국회의원이 안 나와서 한, 한 명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그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내가 그랬어요.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지 않냐? 오른 다리가 있으면 왼 다리가 있지 않냐? 왜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자꾸 가고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냐? 균형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체력기도를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70, 70 78년도부터 산 기도를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도가 배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교회를 하면서 전사생활하면서도 80몇 년도부터 전사생활했는데 을 그때도 체력기도를 했고. 그게 몸에 배어서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해도 체력이 도 목회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눈에 베는게 없어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아무 상관없고다 초월하게 되더라니까 뭐 유명해서 능리해서 초월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제 동지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어느 분이 어떻게 아우 그러다가 병 생기면 어떻게 과로해서 죽으 아이고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병날거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가난한 거 생각하고 못먹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목회가 개척교회 못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척하다가 가난하면 어떡하지 못 먹으면 어떡하지 어, 후원자 뜨거어지면 어떡하지? 예? 아니 나고 뭐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형제도 사명제가 목사인데 교회 개척하면서 후원 후원 형제들 가족들 후원한다고 우리 교회 나와서 개척하자. 우리 오늘 동생도 오고 형님도 오고 누, 어, 어, 뭐 그래가서 보니 가만히 보니까 뭐 식구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이샤샤가 참 좋더라고요. 나는 안 갔어 일부러 안 갔어요 식구들이 다 갔는데 나는 왜이러가 찬양하는 사람이고 달란다가 있고 그러는데 나는 내 교회에서 지금 청년의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더니 형제들이 뭉쳐야 되는데 뭉칠 것 따로 있지 나는 안 갑니다 왜안 가냐 뭐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좋을 때는 감사한데 시험 들때 형제들이 피터시게 싸울 것이다냐고 그랬어요 아닌가? 1년 2년 되니까 2년까지도 안가 조금 있으니까 형제가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일을 부득부득 하면 다시는 형제들이 안 간다 안 간다 그건 내말 맞잖아 그런데 2년 후에 내가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개척해. 후, 후, 나 기대하지 마라. 우리 기대하지 마. 우리 기 기대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오. 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와서 반대해요. 네 사명이 뭐야? 네왜 개척해? 내가 손 벌린다는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형님은 형님 목 형님 목고 우리 우리 목 개. 그래서 아예 초창기부터 밑바닥부터 형제 가족 의지하지 않고 했어요 밑바닥부터 밟히면서 하는거지 뭐. 예. 그리고 멀쩡하게 사모님이 국회사무처다님서돈 몇십만원씩 나오는 거 그것 조차도 때려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안 그래요 그게 이야기해요 증인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돼요 월세 40만 원씩 나가지 저같이 식구들 우리 식구들 아, 다다니까더먼 친척들이 와 가지고 천사님 때니까 천사님 진장 다녀 월세 뭘로 내려고 그래요 뭘로 먹고 살라 괜찮습니다 죄림이다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이 김영도 목사 똥꼬집을 어떻게 꺾어요 누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거나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요. 아멘합시다. 두 번째는, 사모님의 직장 나가는 것이 싫어. 사랑하니까 같이 옆에 붙어 있기를 원해. 눈, 코, 입이 같이 딱 대고 고무줄로 묶었으면 좋겠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여사님이 되셔서 코구리가 조금 심하시니까 지금은 사모님 입에서 지금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진짜 이러잖아요 벌써 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요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그것도 맨날 기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니까 사람이 여유를 부렸도 이렇게 이 인간이 말이야 또교만해져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오락기 사가지고 막 히히히히히히히. 터트리스를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막, 복사님 식사는 <놀람> 말 시키지 마 지금 이거 지금 몇 만점까지 올라갔어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많이 맞아봤어요 많이 두들겨 맞아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거꾸로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강변도로 타고 오토바이 다는데가 아닌데 강변도로 타고 오락기 사가지고 오다가뒤집어지는 어떻게 다른 오토바이를 쫙그걸 옆으로 들이 받아가지고 걔도 뒤집어지고 나도 뒤집어지고 10m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 아, 이렇게 죽온구나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정신 차리더라고. 많이 두드려 맞고 코너에 땅 몰리니까, 깊은 순종은 아니지만, 얻어맞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오토바이를 타버렸 나는 원없이 타면서 자식은 못하게 해 오토바이를 한네 다섯 대를 산것 같아요 근데 오토바이 에 새가 탁 타가지고 주님 이걸로 산기도 다니겠습니다 막 산에 막삼각산막또산곡단 꼭대기 가까이 있는 그 샘에서 물통 20리터짜리 한 말짜리 물통을 세 개를 내가 들고 다녔어요 등에 배낭에도 하나 넣고, 양쪽에 하나 들고, 밤새도록 생겨도 하고, 그걸 들고 밑에 내려오는 거야, 그냥 등이 그래서 한 마루 우리 어머니가 갖다 고두 마루 우리가 쓰고 힘이 장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해? 아무리 기도해도, 18시간, 22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하루에. 괴물처럼 기도해서, 괴물처럼. 뺨을 때리기도 기도하고 억구제 같은데 요 벌써 이제 내가 머리가 다 빠져버렸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안 주셔 뭐에 대한 응답? 다른 것은 응답이 착착착착 오는데 사역에 대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말고 저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집 이렇게 서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 않아 그 사람이 펑펑 구그러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맞춤식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맞춤식 성령의 폭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 사람이 구그러졌으면 좋겠다 근데 안꼬고해지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했는데 누가 병나왔다 누가 고침받았다 누가 욕사가 나타났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사육을 통해서 확인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름보소 임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춤식 타겟을 정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꼴가지가 끼어야 돼. 그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안좋으면, 저거 죽였으면 좋겠네. 죽여버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주시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런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될까? 몰라요. 코너에 계속 몰리는 거예요. 코너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밤새! 또지쳐있는데 에멘포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네. 말씀을 난 듣자니, 그렇고, 듣자니,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왜 나에게 해필 말씀하시는거야, 저분이. 예. 터덜터덜하면서 금을 닦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예.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 움직임은 나의 몫이야. 순종은 네. 나의 몫이야.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건강 이상했으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 저 자식은 손가락 바르면 어떡하지? 무리해서 병이 생기면. 별이 별 생각이 있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잊어버려요. 주님께 맡겨버려요. 사님의 풀질 하겠어 설마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지 예.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개척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만 다를 뿐이야 지금은 예. 외국 집회 나가서 보면요 내가 손을 쓸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천재지변 태풍 온다 비행기를 떼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캔슬되는 거예요 저 비행기를 타야 다음 다른 나라로 갈수 있는데 타야 돼 근데그 비행기를 못 타는 거야 놓쳐버렸어 그 다음날 어, 마지막 시간에 비행기 그 하나 남았는데 우리는 이미 놓쳐버린 비행기 승객이잖아요 다음 비행기는 사람이 이미 만석이야 그,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리가 생기도록 기도해야돼 주님 저 비행기 만석인데 집안에그 집구석에 다른 외국인들이잖아요 영국에서 영국사람들이 짚고서 에큰 사건이 생겨서 우리 여섯 명 자리가 나오게 주셔서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도 안 돼요 성탄절 기간에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열한 기하야요 열한 기상이 나오죠 엘리야가 일곱 번까지 통역하는 자매를 보내서 탁 했더니 거기 카운터에 있는 그 아가씨가 얼굴 막 위아래로 훌히고 막 그러는데 또 가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팀 6자리가 탁 비행기 난거야 누가 취소했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예약했을 때인데 티켓팅까지 다 했는데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취소해 달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했는데 6자리가 난거야 우리 팀들 중에 목사님 두 자리가 나면 누구 먼저 보내죠세 자리가 나면 누구 먼저 보내죠한자리면 누구 보내버리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땅바닥에 출전해서방언로막 기도했어요 그건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벨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영국 앞바닥에서 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유럽을 다 쓸어버렸어요 지피하는 내내 모든 나라의 유럽의 모든 나라의 비행기가 다올수없되고 공항 폐쇄가 되었어요 집회 딱 끝나고 나서 우리는 벨기에서 네덜란드까지 가서 네덜란드에서 칼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할렐루야 맡기면 편한데 맡기는 과정의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뭘 알았겠어요 밤생 허탕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을거죠 순종은 순종인데 인간적으로 별로 내키지 않은 순종이죠 저에 그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고기가 낚이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낚싯바늘이 낚시 바늘이 이렇게 되면 절대 노동처럼 더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낚은 고개는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예. 예. 강하고 가장 예리한 낚시 바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리한 낚시 바늘이 되게 다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예리한 낚시 바늘이 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어? 걸리면 낙아챈다. 어디? 하나님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밥상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오르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리라. 생계 걱정 안 하게 돼요. 두려움 사라지게 되고 누가 반대한다? 누가 시비가 나? 누가 이단이라고 그런다? 누가 핍박한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한다? 뒷말을 한다?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신경 안 쓰게 돼요. 오직 주님만 보고는 주님, 주님,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는 열정이에요. 멈추지 않는 열정.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 다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철하기도 한다고 병들어서 걱정한다고 어제 보니까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내가 제일 건강한 거 있죠 네? 내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싱싱해요참 너무 감사해요 그죠 네. 뭐 아침을 먹어야 된다 점심을 뭐 먹어야 된다 저녁을 뭐 먹어야 된다 전시 신경 안 써요 너무 안 먹어서 물 먹었어요 뱃살 빼려고 물만 먹고 누가 또뭐 보리 뭐 녹차보리인가 무슨 보리 그거 해가지고 그맛이가 이제는 밥안 먹어도 배부르고 예. 여러분들만 보면 그냥 배가 니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요. 사모님 그래 안 그래 그랬지 예. 나만 보면 배부르지 비웃네 몹쓸 인간 예. 예. 옆에서 또 군신의 더 군신의 군이랑더 거두네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물고기들이 더 알아요 물고기들이 야저 베드로 저인이 지금 순종 안한다 오긴 오는데 그 물을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슝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줍지 않은 순종인데 제대로 된 순종인지 그냥 던지니까 드디어, 같이 합시다. 드디어, 드디어. 쌍꺼리가 시작됐다. <웃음>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그냥. 두 배로 그냥 쌍꺼리 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니까. 네. 그렇더라니까요. 네. 놀렐로야, 완전히. 놀렐로. 놀렐루야야,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도. 영어 하나 모르는데 아프리카에 가서도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만나고 거기서 성김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더니 케냐에 갔더니 공항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근데 영어도 잘 모르는데 케냐 공항에서 딜레이 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비행기도 안떠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 하는데 아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데 좋은 컨티넨탈 호텔인가 그걸로 데려가서 하룻밤 자고 제일 좋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 대통령이 숙식했던 거에요 그 컨티넨탈 호텔에 가서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케냐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케냐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아니 하루 연기되기 전에 만났던 목사님과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어쩐 일이세요 아, 어, 우리 이제 아프리카 집회 끝나고 지금 한국 가려고 한다. 어, 그래요? 나도 한국 가려고 그러는데. 아, 뭐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어, 그러면 아우, 당연해요. 자기가 주님얘교가 왔대요. 와서 불도 받고 그랬대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공항 한쪽 교에서 내가 돈을 도넛, 돈을 주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봤어, 몰래 재지이면. 에이, 진도넛츠 만들어보시면 손 드세요. 사모님 왜손안 들어? 진짜잖아. 이미 담배 잘피고생겼구만 장집사는 또, 한, 담배 딴 사람 하나 피울 때몇 값씩 피었지? 네. <웃음> 아휴 <아유>, 분수가 따로 <따라옵니다>. 없네 <웃음> 저게 다 담배살이야 저게 푸대대에 아, 음, 앉아가지고 <웃음> 그래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컨티넨탈 호텔에서 1박 하고 왔더니 그 목사님은 공항에서 노숙을 하셨어 공항 의자 밑에서 어떻게 앉으셨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쇠컴해요쇠컴해 <웃음> 목사님, 왜 여기 계셔 그랬더니, 아니, 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우리는 호텔 갔다 왔죠. 아까 영어로 하는 그 방송 못드셨어요못 들었어요? 그게 그거였어요그거예요 그거. 어이씨, 어이씨. 내가 속으로, 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물론 그분도 역사하시죠 근데 사람이 약고 지혜로워지고 순간순간 번뜩번뜩 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버스 태우고 그때 이제 IS 그 테러리스트 있죠 버스 타고 우리를 가는데, 버스에 딱 타니까, 거기에 타는 사람들이, 모슬린 사람들이 다 IS 같은, 그 테러리스트 같은 복장으로 수염을 길게 하고, 아니에 우리 하, 한국 사람은 우리 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막 가는데, 우리 어디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끌려가서 이렇게 칼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호텔 딱 들어갔더니 호텔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그 사람들도 한쪽 규퉁이 있고 우리도 그 옆에서 있는데 또 슬슬 장난기가 도지기 시작하잖아요 야 우리 성령 불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저 인간들 말이야 말이 안 통하지만 그 옆에서 holy fire 성령의 불 테이블 밑에서 계속 몇, 몇 명이서 그랬죠 우리?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나지? 응.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니까 저쪽에서, 야야야 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재밌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처음 태국 집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데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훈련 시켜 오는데 그 유대인 나이 많이 먹은 유대인 부부 있는데 그 남자한테 내가 말을 걸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김성종 집사하고 오창규 집사하고 그때 송병수 집사도 갔었나? 그래서 이제 그 호텔 로비 바깥으로 나가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벤치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창규 집사하고 김성균 집사하고 막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아, 야이 숙소가 이제 절간처럼 이제 나무 함이 탑을만 이렇게 많이 했냐 해가지고 막그는데 숙소에 들어갈 때 방마다 또달마다 그림이고요. 있 뭐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옆에 손잡이 이것도 그냥 그동자승 같이 머리 깎아 놓은 그 얘기 있어요 나무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송집사 그 딸내미 시훈이가 그만했어 그러니까 송집사가 보고 <웃음> 이거 우리 시훈이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웃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 남자한테 내가 말을 걸었어요 아, 나도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 짧은 영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나도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았는데 혹시 실례지만 그 혹시 경험할 수 있겠냐 경험할 수 있으면 불을 천이 시켰으면 죽겠다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이 불을 이제 전이시켰으니 이사람이막 뚫면서 귀신 나가 막오 <웃음> 와우 와우 근데 입에서 홀리파이어 하고 싶은데 역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김성종 집사는 머리 빡빡에다가 야리꾸리한 성리 좀 추지. 또 오창규 집사는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봐도 맛이 갔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 거의 돌았어 둘이서 A형 간염 도는 사람 B형 간염으로 도는 사람 꼭 그렇게 아 형이겠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 부인이 저쪽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 자기 남편 저 인간이 왜 동양사람한테 흡짓거리 하는데 거기에 이용당해가지고 막 부르르 떨비 떨비 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다 보이죠. 그럼 다가 여보! 거기서 뭐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주는 불은 경험했으니까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Holy fire! Oh, thank you, Jesus! 그러니까 올른 손을 또 거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물고기들이 있는 물속도 달고 계시고 베드로가 있는 환경에 주님은 달고 계시고. 물고기들에게도 명령하시고 바다와 바람과 풍랑에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손 하나만 해도 주님의 손동작에 맞춰서 모든 사물들이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져라 하셔도 벌써 그 말씀이 바닷물 속에 있는 고기들까지 전달이 돼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베드로가 오면 그물 던지면 그물 던질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들은 그 말씀을 알아차리고 싹 움직였어요 오늘 신방을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이완이 집사님과 가 신방을 갔는데 개가 엄청 찢었어 그 개가 잡아먹었으면 참 좋겠구만. <웃음> 우리 집도 개두 마리 있는데, 자, 잡아먹을 그런 개들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또 내가 김영도 목사 개 잡아먹는다. 그런 개 하면, 예, 예, 오해십니다. 그 개가 막 만지려고 막, 우르렁거리고, 우르렁거리고, 우르렁거리고. 그래서 내가 개를 이쪽에서 저쪽에 있는 개를 보고 한번 쳐다봤어요. 인꽃 한번 하고. 걔가 딴 사람한테 울렁거리다 나중에 저쪽에서 여기 여기 갔다가 한바퀴 쭉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서내 쪽으로 와서 꼬리를 살살 찌고 <웃음> <웃음> 얘가 나를 개로 보이나 암 개로 보이나 그 개가 암개속해요 그래서 그 개를 보고 머리 한번 쏴도 먼저고, 그러니까 개가 막 좋아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운상 집사한테 갈 때는 이렇게 서유를 아는 것 같아, 개 새끼가. 하여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동물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리한 순종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주님 말씀 속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안에서 뜨거운 순종이 일어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 가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있는 재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사하고 순종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혈루증여인이 나온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에 내가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씀이 확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작은 순종 하나라도 주님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와 관련됩니다 그게 내 장래의 사명과 관련되고, 길과 관련되고, 짝과 관련되고, 물질과 관련되고, 사역과 관련되고요. 네.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이,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일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정말로 이 답답한 이 지자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훈련하는 과정에 주님의 답답함이 막 묻어나잖아요 너 보면 답답하다 너 같은 제자가 답답하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회를 주시고 저들이 현실적으로 연약함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받는 그 현장 지하들을 막 투입하십니다 가서 부딪혀봐 너의 실수가 드러나도 너의 약점이 드러나도 부딪혀 봐 그래서 그것을 능력으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고 순종으로 바꿔야 한다 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 밤새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했지 그러나 그래도 해 그래도 한 번만 더해봐한 번만 더해봐한 번만 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포금이잖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 베드로에게 회개하라 그랬겠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누가 그랬겠어요 본인이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다 너무 두렵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탁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탁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도 한번 하면 두번 순종하게 되고 작은 순종으로 한번 순종해서 체험이 되면 더 깊은 순종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에이 나 모르겠다 주님께 맡기자 때로는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전혀 계획과 상관없이 주님께 맡기고 출발하면 하나님 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더 깊은 순종이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샘 허탕치는 일을 했지만 기분이 언짢았지만내 육체의 기분보다 내 감정보다 더우선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을 때 짜증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